누가 이스티뮬러스 체크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스티뮬러스 체크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족학교 황성호입니다. 오늘 1 1자 AP통신 뉴스 기사인데요. CBS 뉴스가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제목은 Third Stimulus Check, Will you get a 1,400 check? 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이 기사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스티미러 체크는 누구에게 주어지고,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그 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은 지난 6월 이후 다시 본격 원래 그 경제적 안정세로 돌아왔다. 원격 근무를 통해서 정상화됐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저소득층은 스티뮬러스 체크를 주니까 거의 빠른 시간 안에 다 소비하더라 그래서 경제 부흥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저, 그 지급 기준을 조정하자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만약 민주당이 공화당과 적절한 절차 협상 없이 공화당 반대를 무력화하는 예산 조정 절차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을 발동할 경우에 세입, 세출 관련 법안은 조정 없이 단순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치를 이야기한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부터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라게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그 의원들과 그 연락을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뭔가 이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언론을 통해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제 그 협상 정도 어떻게 되느냐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그 초안이 관철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일 그 민주당 연방의원들이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강화하지 않고 기존 초안대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래 하루 전날에는요. 예상 조정 절차 그 행사권이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는데요. 왜냐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급 기준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하자라고 그 얘기했기 때문인데요. 버니 샌더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썼냐면, 음, 그, 일부 민주당 의원이 연간 5만 2천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썼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이 초안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루 전에요. 여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초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거의 월스트리트도 그리고 그 정가 전문가들도 초안이 거의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한인타운의 사람들이 좀 몰리겠네요. 식당도 좀 장사가 더잘 되고 물건도 많이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문제는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초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라는 건데요. 그 기준은 1인당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 합법, 그, 법률적으로 결혼, 법률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연소득이 15만 5천 달러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 모두 1,400 달러씩 받게 됩니다. 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3,600 달러 새 공제가 되고요. 또, 3월 만료인 연방실업수당은 9월까지 400달러가 증액 지급됩니다. 또, 지난번 두 번의 그 스티뮬러스 체크랑 다른 내용은요, 그 성인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각각 1,400달러씩 받게 되고요, 또그 기준을 넘어선 고소득층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4인 기준, 4인 가족 기준이라 그러면 4 곱하기 1,400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안은 3월 중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하면요. 바이든이 사인, 사인을 하고 IRS가 해당 가구에 직접 일주일 안에 각 계좌에 바로 돈을 꽂습니다. 만약 은행 계좌가 없거나 IRS 기록이 없으면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 체크나 프리페이드 데뷔 카드가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